지금 이별 애초에 없어 그런 건 위선 이별이란 단어 그 말은 나로 좋지 않거든 어떻게 하면 돼 Teach me 잘 가르쳐줄래 Yeah, 어둡게 좋게 끝낼 수가 있겠어 우리의 끝을 생각해 본적 없는 애기 이미 아픔이 크게 존재 꺼지는 불씨 속에 떨어지는 꽃잎들을 피워 촬영한 날 위로하듯 하면서도 또 나를 해세워 good night 항상 똑같은 밤에 찾아온 인사 대신 good bye 잘 가라는 이별을 마주하게 된니 밤의 시선 보기 좋게 포장한 모습 떨어지는 눈물까지 모습 나 혼자만 슬픔을 감당하게 된 오늘 좋게 끝내네 어떻게 끝내 말하지만 끝내기 뭘 끝내 끝낸단 말 자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해 e 네가 어떻게 웃어줄까 알려줘 break b r a break break b r a break up, b r up, oh, b up, b r break a b break up. 오케이, 그... 그... 그...